웃음 참기 배틀! 오늘은 웃음 참기 배틀을 할 거거든. 일단 내가 엄청 웃긴 영상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누가 먼저 웃음이 터지나? 한번 뭐? 내기를 해보도록 할게. 내기에서 네 지면 어떻게 되는데? 만약에 내기에서 지면 내 소원 들어주기! 싫어? 싫어. 안돼. 들어줘야 해. 둘다성 돼. 굳이 내가 왜? <웃음> 싫으면 어쨌든 이기면 되니까 만약에 헤라가 이기면 소원을 들어주도록 할게. 어, 네. 그래! 나는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자신이 이... 있다고? 어! 그럼! 그럼! 웃음이 평소에도 그렇게 많은데? 아니야나 완전 승부있기 <웃음> 때문에 이길 수 있어 음, 뭐가 좋을까?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음.. 나랑.. 헤라 너는? 나? 응! 음.. 나두 가지 생각하고 <웃음> 아, 있는데 아! 뭐야? 뭐야! 우와 어.. 첫 번째는 응! 너가 응! 엉덩이로 이름 쓰는 거야 쯤이야. 그 정도쯤이야? 그 정도쯤이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응. 제로투라고 혹시 알아? 제로투? 제로투? 이거? 그거 아닌거 같은데? 맞 <웃음> 이거 제로투 맞아 이거! 그거는 변태춤 같은데? 아니야. <웃음> 아니야 제로투 맞아! <웃음> 그러면 나도 너가 지면! 헤라 제로투! 아뭐 내가 질 일은 없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진 사람 무조건 제로투! 엔딩 때 제로투 추는거야! 좋아요. 제로토 추면서 오늘 바이바이 음.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천배틀 시작해보도록 할게 찮은배이지 <목소리> <우천은지? 목소리> 뭐 이런거는 조금 형수 <웃음> <웃음> 안웃겨 이건 뭐 되게 열심히 하신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럼 그럼 아니야 아직 웃기지 않아 아직 안 웃겨 아니야 저거는 나라 너 웃었어? 아니야 안 웃었는데 아니야 나 되게 필사적으로 참았어 나 필사적으로 참았다고 나라 한번 웃었대요 나 양보이고 참았다고 틀어주세요 이거는 진짜 못 쎄.. 엉뚱해.. 아니.. 아나이 파.. 이거는 포기할래 이건 이거 너무 쎄기 다시 다시 포토페이스 아나 이건 포기할래 응. <웃음> 아 근데 이거는 아까 할 거짓보다 세. 다마이 정말 아프다 얼마나 창피하셨을까? <웃음> 이건 세다 이거는 아 귀여워 그런데 <웃음> <웃음> 아니야, 어, 이 정도쯤이야 흐뭇한 거지. 이거 웃음이 아니라 흐뭇한 영상이네. <웃음> 내가 이기겠는데? <웃음> <웃음> 개구리 같아. 페이셜이 나라 고장났어 지금. 나내 페이셜이 <웃음> 더 웃긴데. 채나라 얼굴이 제일 웃기다, 그렇지? 보카 소리야. 음. 솔직히 제일 참기 힘든 거 나라 얼굴이지. 음. 나라 얼굴만 보면 그냥 웃겨. 그래 <웃음> 나도 되게 웃겼어 보고. <웃음> 표정이 너무. <웃음> 얘가 웃긴다? 얘가? 얘가 얘가 웃을 것 같아 니가 <웃음> <웃음> <웃음> 웃기는 건 반칙이지 이거는? 이것도 포함이야! 이거는, 이것도 반칙이, 포함해야지. 이거는 반칙이지! 그럼 너도 나웃겨보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아니. 웃음> 헤라 3인칭 쓰고 있잖아요 헤, 헤라 아너 웃기지 마! 너가 웃기잖아! 헤라는 아직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헤라 인어피스 어머 이거는 약간 공포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인데? 그러니까 이, 이건 꿈에 나올 것 같아! 되게 혁신적인 카메라 앵글이다 어. 정말 음악방송을 보는 것 같아 아니 웃음소리가 너무 이상한데? 웃소리가 에베베베 했던 것 같은데 부이 아까? 뿌이뿌이뿌이? 뿌이뿌이뿌이였어? 뿌이뿌이뿌이! 이게 뭐야? <웃음> 나라 넌 그냥 웃기로 하는 아,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나 잠깐 뭔가 망각하고 있었어! <웃음>